손이 떨릴 정도의 상황에서 배가 고파 비칠 것 같은 그런 상황. 문 앞에 있는 음식을 다 털어먹고 후회했던 기억. 아마 누구나 가지고 계실 것 같아요. 그게 바로 저혈당성, 지옥, 귀신 이렇게. 공복시간이 길어지거나 정신노동을 많이 하는 분들에게서 자주 발생하는 상황입니다. 공복시간이 길어지면 혈당이 떨어지고요. 뇌에서 음식을 섭취하라는 신호를 보내게 됩니다. 그게 바로 배고픔이죠 잘 알다시피 이 배고픔의 느낌 굉장히 강렬합니다 손이 떨리는 분들 야, 손이 떨립니다 짜증이 나고 바로 먹지 못하면 이 짜증나는 상황은 점점 점점 상승을 하게 되고 정말 누가 입에 고기를 이렇게 훅 끼워주는 상황이 되지 않을 때까지는 그 스트레스가 굉장히 커집니다. 손이 떨릴 것 같을 정도로 배가 고픈 때 혹은 배고파서 미칠 것 같은 막 짜증이 몰려올 때에 이렇게 한번 해보시죠. 이 상황이 저혈당 때문에 발생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혈당을 올리는 거죠. 즉 당을 채워주면 되는데 보통은 배를 채우고 있어서 큰 문제입니다. 혈당이 채워지기 전에 막 허겁지겁 먹으면서 살이 찌는 거죠. 그러지 말고 이럴 때에 혈당을 빠르게 올려주는 단음식을 먼저 드세요. 단음식의 대명사가 바로 초콜릿인데요. 이초콜렛 굉장히 좋은 아이템입니다.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ABC 초콜렛 같은 경우는 6개 그리고 키세스 5개 페르로시 초콜렛은 두개 입니다 이런 정도의 충분한 양을 드십시오 그리고 물 한잔 꿀꺽 마시는 거죠 10분 정도가 지나야 됩니다 그렇게 10분 정도의 시간이 지나면 미쳐 날뛰던 식욕은 정말 사그러들면서 완전 마음의 평화가 찾아옵니다 아니 다이어트를 하는 사람이 어떻게 초콜렛을 먹냐고요 이거는 약이라고 생각을 하고 드십시오 다이어트를 하는데 초콜릿이 약이에요. ABC 초콜릿 6개가 칼로리가 120kcal가 채 안됩니다. 그것 먹고 난 다음에 차라리 식욕을 잡는 게 낫지 놔두고 1000kcal 이상 퍼먹는 거 아, 그게 그게 더 무서워. 만약에 필요하면 적절할 때에 적절 땅히 쓰는 게 바로 그 약입니다 초콜릿이라고 무서워할 필요 전혀 없습니다 왜 애들이 식사하기 전에 초콜릿이나 과자 먹으려고 하면 은 어떻게 얘기하시죠? 그거 먹으면 은밥못먹인다 입맛 떨어진다, 이따가 먹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죠 바로 그 현상을 역이용을 하는 거예요 초콜릿이 그렇게 밥맛을 떨어뜨리게 만든다 그러면 우리도 이거 먹고 밥맛 좀 떨어뜨리면 안 되겠습니까? 점 있고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확실히 따라해 보십시오 효과는 보장합니다 한 번만 경험을 해봐도 그 위력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공복 시간 지나면서 배고파서 미칠 것 같고 막 눈앞에 있는 거를 우걱우걱다 쓸어 먹을 것 같은 그 상황 그거 내가 잘못해서 그런 거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먹는 게 잘못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몸에서 느끼는 정상적인 상황이고 당연하게 나오는 저혈당성 상황입니다 혈당만 간단하게 보충을 하면 될걸 가지고 나는 다이어트니까 이런 음식을 먹으면 안 된다 라는 생각에 버티다가 결국은 사고를 칩니다 견과류, 샐러드 같은 음식을 드시고 버티려고 하지도 마십시오. 혈당이 충족이 안 되면 결국은 또 많이 먹고 과식으로 갑니다. 차라리 처음부터 초콜릿을 먹고 혈당을 진정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그게 폭식을 줄이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